개쏭 에이저님 왜요? 저랑 원해 게임을 좀 응. 하실래요? 제가 딱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만원 만! 만원! 만원! 어! 어 뭐야? 마을덩이 <웃음> 게임 재밌었죠? 어 재밌네요 <웃음> 게임 더 하고 싶으시지 않아서 게임을 원하신다면 은 응.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 갑자기? 여보세요? 게임을 더 하길 원하십니까? 네? 접수되었습니다 아, 컨셉 좋네요 여기 <목소리> 어... 어... 어디야? 아, 어... 어, 전날에 너무 술을 마셨나? 아... 어... 아닌데? 어제 술안 마셨는데? 어.. 그 아줌마.. 여기 어디에요? 어 뭐야 나핸드폰 어디갔어? 아나 핸드폰도 없네.. 아 이거 털렸네.. <웃음> 아줌마 저 핸드폰 좀 주세요 아저 핸드폰 없는데요? 누구세요? 검은상 5할 c 메이 등이에요 <웃음> 어쩌라고요? <웃음> 저 핸드폰 좀 주세요 저도 핸드폰 없어요 아.. 나 1일표를 받아야 되는데 <웃음> 나4 네, 5 6 번이야. 들파잡이네. 아, <웃음> 여기 어디입니까? 아 지금 누구 따라오는 거예요? <웃음> 이 상처가 뭔지 알아? 이건 에리언 이백칠. <웃음> 여러분은 게임을 원하셔서 지원하신 분들입니다. 게임? 네. 저한테 전화로 접수했었잖아요. 저번에가 아니라 아, 1 0분전 아니에요? 얘 누구예요? 기억이 없습니다. 얘 누구야? 화정명. 아 발가락에 털라고백송피이네 <웃음> 송필이. 오늘 게임 3개를 할 거예요 응.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상품을 얻어갑니다 어? 무슨 상품이요? 게임은 무슨 상품입니까? 상품이 중요하지 상품이 중요합니다 바로 돼지고기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요? 돼지, 원래 돼지.. 내가 아는 곳은 돼지 저금통에 있는 건데 <웃음> 진짜 돼지고기 <되리네>. 무려 456g이야 <웃음>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시나요? 이거 네. 흑정룡도 알아요? 갑자기 검은사막 모바일 자유결투장 가보신 분? 아! 저요! 거기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거예요 그럼 빨리 게임에 접속해 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네아 <웃음> 맞다 <웃음> 들어왔 들어왔는데 그래서 왜장비까지다 벗기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 제 캐릭터 뒤에 보시면은 네. 문 보이시죠? 네그 문을 통과하시면은 통과하시는 거예요 뭐통과면 보통 가면은 바로 그냥 달려가서 하고.. <웃음> 이제 시작할게요 우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이 어, 어, 아, 아줌마 되게 빠르네 우궁화 어. <웃음> 어. 꽃이 피었습니다 우 어. 어. 꽃이 피었습니다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무아 고아, 고아, 다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아 고아, 어아고 사람을 그렇게 죽여야만 했어 이만야!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웃음> 저렇게 되기 싫으면 제 말씀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몰라요. 싶지 않아요 아그렇죠 그, 그건 그래요 <웃음> 아니 죄송해요 아니, 분심이 나왔네 죽여주세요 두 번째 게임 독불복 게임이에요 다들 잘 아실 건데 제가 아메리카노랑 아메리카노가 아닌 것을 준비했어요 아메리카노가 아닌 것에는 제 사랑을 담아서 어, 이게 아닌데 멸치액젓을 듬뿍 넣어놨거든요. 지원자 두 분은 두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마시면 돼요. 오늘의 동료는 오늘의 적이구만. 아 어, 진짜 모르겠다. 와 냄새도 안 나는데? 아 이게 이게 조금 더 진한 거 같아. 진한 게 까나리인가? 모르겠어. 시체를 이용해 됩니까? <웃음> 10초 동안 어, 드릴 거예요 이제. 10초? 시 고르겠고. 할때로 이제 코피... 드시면 돼요 커피 냄새가 아니에요? 커피 냄새 이것도? 응어아 그래요? 케냐원들 몰라요 네. 어 이거는 그냥 먹기 전에 c h e 아나 무서워 <웃음> 자 여기까지 먹어야 돼아왜 이렇게 자신있어 보여요? 레세벡 이런... 미안해 레세벡 내가 Cheers 야 <웃음> 하하하하하하쏘 쏘쏘쏘 쏘쏘 하하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게임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갑오징어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제한시간 1분 안에 오징어 많이 잡는 사람이 이길거예요. 대항 접속해주세요. 유르해역의 세방섬으로 와주세요. 시작하면 1분 시작이에요. 근데 만약에 1분 동안 둘 중에 아무도 오징어를 못 잡는다면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알겠다. 처음 들어본 게임이구나. 시작! 내가 갑인가? 내가 갑을 할 거야. 넌 을을 하거라. 이기셨으니까 상품은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이런 머저리들! 이렇게 돼지고기 456g을 가져갔다. 여기서 시발이. 1g만 먹어야지. 어떤 부위였지? 난 삼겹살과 항정살을 좋아해. 어, 한돈에 항정살이구만. 뭐지, 이어 이게... 귀지. 내주세요? 낚였네. 아, 퀴즈 피싱 당할 줄이야.